네, 이번 SH 어반스쿨 활동을 하면서 주거는 소유가 아니라 권리다라는 개념을 배워서 무척이나 뿌듯했고 그 다음에 주거 전문가들로부터의 강연, 그 다음에 답사, 그리고 포럼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활동을 해서 정말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다음 기수들도 이와 같은 좋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